안녕하세요, 댕댕이들. 윤댕입니다. 오늘은 마파두부와 청경채. 청경채를 따로 시켰는데, 배달하시는 분이 오시다가 너무 과격하게 오셨는지 다 섞이고 3분의 1만 남았어요. 그래서 오늘은 가게를 공개하지 않을 거예요. 어, 이거는 크림새우, 홍합탕 같은 걸 같이 주신 것 같네요. 일단 국물부터. 와.. 엄청 칼칼해요 진짜 시원한 홍합탕 같은 느낌인데 굉장히 칼칼해요 이거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은 못 드실 정도로 아.. 근데 제 입맛에는 진짜 너무 맛있거든요?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마파두부 음~~ 이 한가득 들어있는 두부랑 밥이랑 이 소스 이 중국식 이 소스가 진짜 너무 좋아요 사천식 소스 음~~ 맛있어 맛있어 고기도 들었고 고추도 있고 두부가 일단 많아서 음 맛은 있네 음 도 맛있어요. 저 쏟아진 청경채가 너무 아까울 정도로. 음 매콤해요. 했으니까 봐주겠어 음, 얘도 맛있네 파가 좀 조금 조금씩 풀리는 그런 맛이네요. 맛있죠. 이거 참고로 꽃배기거든요. 음와 얘가 진짜 매운데 너무 맛있어요 아니 이런식으로 홍합이 근데 너무 깔끔하게 매우니까 잘 어울려요 요거를 살짝 국물 적심면 얘도 좀더 매워질까? 음짜자이를 올려서 어 맛있다 식감이 꼬들거리는 게 너무 재밌어요. 저는 청경채. 청경채 올려서. 이 청경채를 그러니까 이굴 소스의 맛이 어우러지면서 아삭함은 또 살아 있고. 음. 해보세요 음 아, 마파두부 시키기 너무 잘했어요. 음 음. 아, 아, 배워. 맛있다 내랑, 내랑, 내랑 환상궁합이에요. 음. 요구랑 잘 어울린다. 자세히랑 응? 음? 잠깐 쉴래? 아 배부르다 새우도 맛있지만 마파두부가 제 입맛을 너무 사로잡아서 이걸 다 먹었어요 오늘 제 영상 맛있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맛있는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